어저께 이 택배가 왔어요. 호주에서 왔는데요. 아, 내 친구한테 왔는데 이게 진짜 혹시 그건가? 나 이거... 아, 나 이거 바라고 한 얘기가 아닌데 내 친구가 또 이렇게 마음을 썼네. 아, 나, 얘 진짜 내 친구 진짜... 아, 진짜... 나... 운동하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직구를 하려고 백방을 찾아봤는데도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가서 직구할 수 있는지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하여튼 아 그러게 그게 되게 인기야 뭐 이렇게 그때 채팅이 끝났는데 아 이걸 또 이렇게 설날 선물로 보내줬네 얘가 아 진짜 내 친구 이거 너무 맛있다고 어 근데 포장이 조금 바뀌었네 음 다른 맛인가? 다른 맛일 것 같진 않은데 어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친구야 고맙다 내가 운동할 때 하나씩 먹으면서 네 생각할게 여브성 프로틴볼 한국에서 이거 프로틴볼을 아무리 검색을 해도 이게 아니라 약간 초코바 같은 그런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얘는 피넛 버터 베리가 들어있는 그런 아인가봐요 여러분 아시죠? 프로틴볼 별코 칼로리가 뭐 낮거나 이렇지 않아요 포장도 너무 귀엽죠 이 프로틴볼에 이런 색깔을 쓰다니 아 너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아 뜯기 아깝다 그래도 하나 먹어볼게요 요렇게 생겨가지고 진짜 볼이고 나는 사이즈도 되게 마음에 드는게 저는 또 너무 큰 거는 먹다가 좀한 반쯤 먹다보면 좀 지루해가지고 다... 요건 딱 운동 끝나고 딱 집에 오는 길에 먹으니까 딱좋더라고요 좀 찐득찐득? 근데 이거 되게 맛있어. 음, 음, 약간 이런 그너츄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, 그 다음에 이 안에 이런 베리류가 너무 맛있답니다. 음. 잘 먹었게 친구야. 평생 가자 친구야. 고맙다.